2020년 7월 17일 영상 일기 시작 어, 오늘은 촬영 장소를 조금 바꿨는데 어, 전 날들에서 촬영 공간 장소랑 다르게 오늘은 음, 여기에 이런 디퓨저가 있어서 음, 향이 굉장히 좋은 방이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파이팅 하는 하루를 보냈는데 오늘도 일단 아침에 어떻게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배웠고 그리고 그것을 좀 배우기 전에 수업을, 아니, 그 시험을 하나 쳤는데 그 시험은 이제 일주일 전에 아마 일주일 정도 된, 됐을... 일주일 정도 전에 받던 수업에서 나온 내용들을 좀 취합해서 나온 시험이었다. 그래서 그거를 시험을 봤고 결과도 나쁘지 않았다. 그래서 좀, 이제 시험 결과가 좋고 나쁘고, 가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편인데,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깊이 그냥 배우고, 그거를 기억해놓는 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. 생각한다, 단어, 단어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말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그걸 실현하는 게 좋은 마인드 자세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런 수업을 받았고 오늘은 뭔가 별다른 일이 있다기보다는 점점 더 이제 방송에 들어갈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하는 일도 많아지고 좀 챙겨야 될것도 많아지고 신경 쓸것도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더 중요하고 사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건연성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사실 되게 힘들었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나는 좀 그런 완급조절에 신경을 쓰고 있었어서 내가 정말 필요할 때 힘을 주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지금이 그 힘을 줘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더 박차를 가해서 내가 뭔가 최상의 그 춤적인 거나 노래적인 거나 최상의 스탠스를 만들어 놓고 방송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슬슬 뭐 생각들 다 떨쳐내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좀음 조금 더 내가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더 객관적인 상태가 되는 것 같고, 객관적인 것 속에서 직관적인 게또 있어서, 그냥 정말 그냥 내 모습이 멋있, 멋있어질 수 있도록 다시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 단계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 되게 재밌고, 다시 이제 내, 내가 좋아하는 일을 타게 될 시간이 와서 좀더 열정 있게 해야 될것같아 음... <웃음> 이제 방송을 들어가기 전에 뭐 이제 촬영하는 것도 많아지고 뭐 의상 피팅 이런 걸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,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전지 훈련이라는 개념보다는 정말 이제 <웃음> 다시 어, 다시 이제 방송이라는 데뷔 기회를 잡기 위해서 난또 다시 달려야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과정을 도달하기 전에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지훈련이란 말도 맞지만 자료 수집 그런 느낌이 나한테는 조금 더 강하고. 어, 그 전에 방송을 하기 전에 바, 아, 그 일부 방송을 이제 마쳤을때 그것들을 조금 종합, 종합해 봤을 때 너무 맨 땅에 헤딩이라는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내가 필요한 부분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, 어,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 수집을 좀더 하고 머릿 속에 좀 그런 인포메이션들이 좀 이제 정리가 돼서 진짜 멋있는 내 모습이 나올 수 있게 남은 시간 동안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. 어 되게 많이 긴장되기도 하고 슬슬 조금 기대도 되고 무슨 일이 있을지 걱정도 되고 그렇지만. 이제 외적인 그런 동기 외 외적인 동기보다 내적인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외적인 것들에 신경 쓰는 것보다 내적인 그냥 내가 내면에서 그냥 바라던 거 그리고 연습실에서 항상 하던 것들 그런 걸 생각으로 항상 정리했던 것들 그런 걸 표현해준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런 외적인 그런 부담들이나 고민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, 네, 그냥 적당히, 그냥 긴장만, 그리고 기대만 하면서 더 즐겁게 하면은 방송할 시간, 방송에 다시 또 불을 태울 시간이 올것 같다. 이제 방송 2부가 들어갈 때쯤은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지, 많아질 거고 그러면 더 내가 그런 과분한 그런 관심에 더 보답을 해드리고 싶고 아직 데뷔를 한 것도 아니지만 더 열심히 해서 전보다는 더 발전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점들 그런 점들만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걸 그냥 그 방송에서 2부 방송에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걸 준비하는 거의 마지막 스텝인 것 같다 물론 요즘은 진짜 되게 통통 튀는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, 그냥 유별난 일들에 대해 다루고 싶은데 사실 요즘 그런 생각도 안 들고 온통 머릿속에 정말 난 내가 그 세, 생활하고 있는 속에서 그 스케줄 하나하나에 되게 몰입하고 있고 그리고 방송 이제 준비하고 촬영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머릿 속에 꽉차 있어서 항상 일지를 쓸 때마다 이런 생각들만 나오게 되는 것 같고 정말 그만큼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라서 점점 이제 좀더 나를 끌어올려서 이제 그간 촬영하면서 있었던 시행착오들과 그런 것들을 다시는 안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런 생각. 하면서 지내고 있다 재밌을 거 같고 그럼 이제 내일도 다시 달려야 하고 일찍 자러 가보, 가보도록 하고 내일 보자 안녕 영상 얘기 끝